안녕하세요 저 테리에요 네네도 만나보래요 하보아역 <웃음> 서성양이에요 <소중앙이에요>. 아주 깨끗하죠 은영 <웃음> 심심이 이제 어디잖아 근데 누가 심심해 버린거야? 어? 심해 버린거야? 아니면 어디 버린거야? 고정하잖아 고정났어? 어 고정하서 버릇 누나, 언니 어디 있어? 페리 다 타지 않았다니까? 할거아 언니가 오 시간 동안. 와, 어떠시나요? 달겠다, 달겠어. 아, 그만 먹어도 돼. <웃음> <웃음> 이거 더 먹을래? 그렇지 이거 멋있지 않아? 엄마가 한박 샀어 드러나 어머. 살다녀와 <웃음> <웃음>